이건 내가 20년 전 겪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기묘하고 소름이 돋는 경험이다. 내가 대학생 때 같이 놀던 친구 중에 동수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동수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사귄 소영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다니는 한 쌍의 원앙 같은 커플이었다. 나는 그 커플과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내가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커플 여행도 같이 갈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인 소영이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 밝은 성격이었던 동수는 매우 어둡고 울적한 성격으로 변했고 점점 학교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동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기에 나는 동수가 걱정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몇 번이고 그의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동수는 항상 집에 없었다 아니, 집에 있었는데 없는 척했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2개월쯤 흘러 다들 동수에 대해 잊어갈 무렵 동수는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다. 전과 같이 밝고 명랑한 동수로 돌아와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졌고 실제로도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은 쾅했다. 어딘가 변한 동수를 다른 친구들은 피해 다녔지만 나는 동수와 정말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함께 다녔다 하지만 동수는 아무래도 어딘가가 이상했다 야 동수야 사정은 알지만 좀 힘내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서영이가 전화로 매일 격려해주니까 응? 무슨 말이야 그게? 서영이는 아직도 너무 사랑스러워. 매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거든. 그 덕분에 학교에 다시 나올 용기가 생겼어. 야 정신 차려. 서영이는 이미 죽었어. 말 조심해. 정신 차릴 건 너야. 서영이는 살아있어. 나한테 매일 전화를 걸어준다니까? 동수의 말로는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매일 여자친구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와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다. 마치 영혼이 나간 듯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를 뿌리치고 가는 동수의 모습은 정말이지 오싹했다. 아무리 봐도 정신에 문제가 생겼음을 느끼고 동수에게 병원에 찾아가보도록 권유했지만 그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다 못한 나는 동수에게 말했다. 그럼 오늘 동수 너희 집에 같이 가보자. 나도 소영이랑 통화 좀 해보게. 그날 저녁 나는 동수의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동수도 딱히 이상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자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었다 걱정과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역시 동수가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어서 헛소리를 한 거구나 한동안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겠다 하고 생각하던 그 순간이었다. 동수가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집전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봐, 지금 전화가 오고 있잖아. 소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라고. 뭐가 온단 말이야? 전화 벨소리도안 들리는데? 하지만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동수는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다. 동수는 울린 적도 없는 수화기를 들더니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내가 집에 놀러온 일등 여러 가지 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정신 차려. 전화가 언제 왔다고 그래? 나는 갑자기 오싹해져서 동수의 곁으로 달려가 소리지르며 전화기를 빼앗았다 동수는 나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며 아우성을 쳤지만 나는 그런 동수를 무시하고 수화기를 귓가에 가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너 누구야? 누군데 소영이인 척하고 전화하는 거야 지금 적당히 하지 못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잠한 수화기를 귓가에 댄채 나는 조금 안심하여 동수에게 말했다. 거봐,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응? 내가 전화 같은 거온적 없다고 말했잖아. 이제 그만...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확실히 전화는 온 적이 없다. 나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은 수화기를 들고 있었고 만약 전화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기를 집어들면 하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밀려왔다.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채 그대로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섬뜩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야말로 누구야? 나는 수화기를 마룻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집을 나오던 순간 나는 보았다. 동수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나를 바라보며 희죽희죽 입이 찢어져라 웃었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웃음> 병신 그날 이후로 나는 일체 동수의 주변에 가지 않았고 동수는 또학교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자퇴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20년도 더 지난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가끔씩이면 너야말로 누구야? 라고 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때 울리지도 않은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